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또 쉬는 날이라가지고 브이로그를 오랜만에 조금 촬영하면서 담아볼까 하는 생각에 처음으로 집에서 키게 됐어요 네. 아 저는 사실 쉬는 날에 그냥 영화 보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집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작업도 조금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패브릭 포스터 이렇게 해서 이거 불은 꺼야 돼 이렇게 귀엽게 색깔별로 맞춰놨어 집에서 이렇게 주고 여기는 책 조금 있고 턴테이블 있고 귀요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살짝 웅이를 닮아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<웃음> 네. 이런 침실에서 지내고 있어요 꾸민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와서 씻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많이 부어가네요 안말랐다 아까 끝나고 오는 길에 카페를 들렸다가 조금 뭘 사가지고 왔는데 좀 먹으려고 원래 잘안 먹는데 그래도 쉬는 날에는 막 이것저것 먹을 때가 있어서 조금 먹어요 아 이게 참 카메라 구도를 잡는 게 어렵네 이게 あるこないけ 목이 말라가지고 음료수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화 보면서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이런 것도 또 해줘야 해줘야 한다 신선하네 릭스 영화를 볼까? 워킹 <웃음> 데드 진짜 재밌는데 워킹 데드 볼까? 어 워킹 데드 파이겠스 어제 1화를 보다가 말아가지고 이제 2화 봐야겠어 <놀람> 를 집중해서 보지 못해가지고 <웃음> 멍 때리고 이래요 영화를 다봤어요 짧아가지고 금방 봤네요 악기를 조금 만질까 고민 중이에요 바로 앞에 지금 제눈 너머에 바로 기타가 있어가지고 기타를 칠까 안 친지도 모래돼가지고 조금 이따가 켤게요 방금 일어났어요 밥을 좀 먹으려고 뭐였지? 밥을 좀 시켜야겠어 피 시켜야겠어 보통 유튜브에 먹방을 검색해서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는데 오늘은 물회 먹으라고 했어요 물회 시켰어요 배가 졌다 해가 좀 지면 은 집에서 이렇게 저 허브집 때 만들었던 향수, 향초랑 예쁘게 꾸며놓은 것들 <웃음> 보곤 합니다. 이게 원래 이 세트인데 조명 색이 이게 살짝 주황빛이고 이게 백색인데 너무 집이 노랗게 돼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작업 공간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타 기타를 좀 칠까? 잠시만요 음. 기타 카피를 해봐야겠어요 다음은 E-9 모양이야 스트로베리 앤 시가렛 커버할때 썼던 기타 r 요 중학생때부터 썼던건데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지 기타를 가끔 연습하는데 e l 살이더배 n The g 야 i t a r is a l i t t 밥을 먹어야겠지 참... 노른자 불회에 밥을 다 먹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쉬는 날에는 조용하게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이러고 있어요 <웃음> 이렇게 노래 크게 틀어놓고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정리도 하고 내일은 또 이제 연습하러 곡 작업 좀 같은 거 하러 나가야 돼서 내일은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요 또 시간이 나면은 찾아오겠습니다. 올해도 즐거운 한 해, 행복이 가득한 한해 보내시길 바래요. 안녕!